Thank you.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류주희 김유석입니다. 네, 지금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모든 성도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오늘 저희가 또 말씀 묵상하면서 같이 힘내고 감사가 넘치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누가보고 24장을 낭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집자가에 못 박히고 제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론은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에는 엠마우라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니를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서더라 그한 사람이 글로벌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인이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건을 우리 대재산자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아니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새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요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또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대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 3일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 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배단이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성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가복음 24장을 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보았듯이 부활하신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되어진 일들이지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리아의 무덤 방문과 엠마오 길에서 두 제자를 만난 사건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열한 제자들에게 나타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는 장면으로 그 끝을 맺고 있지요. 언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고향으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을 만나신 이야기는 오늘 읽은 이누가복음에서 아주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고향이 엠마오라는 것과,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누가만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요.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보는 것은,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특정한 순간에 눈이 밝아졌지요. 바로 음식 잡수실 때였습니다. 누가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오늘날 성찬의 모형이지요. 그래서 성찬식이란 길에서 베풀어 주신 그 성경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뜨겁게 되어지고 우리를 다시 예수가 죽으신 예루살렘의 그 현장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한 그곳에서 부활을 증거하게 하는 특별한 은총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을 생각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것을 고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47절에 보시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전 민족에게 전퍼될 것이겠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6절과 47절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추원합니다